안녕하세요. 돈파른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2022년도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년, 즉 2023년을 준비해야 할 때죠. 일반적으로 해가 바뀔 때는 투자시장의 변동성에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이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있는 거죠. 예근데 내년도를 걱정하고 있는데 만약 카렌다 달력이 넘어가서 내년이 되면 그 같은 걱정이 투자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해 2022년 도는 아시다시피 금리가 빠르게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투자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죠 대부분 마이너스 하락했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목표 금리라고 하는 5%대, 5%대 목표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금리는 이제 8분 응선을 넘어섰습니다. 4%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금리에 대한 이슈보다는 올한해 빠르게 올린 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내년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돈 파는 가게도 11월, 12월 달 동안에는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콘텐츠 동영상을 10개 정도 하나씩 올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에서부터 조금 디테일한 내용까지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 노후자산관리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때는 목돈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은퇴자분들, 50대, 60대 이상의 시니분들은 목돈들이 많던 적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자산관리가 특히 변동성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노후자산관리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중심으로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자산관리 꼭 기억할 세 가지는 저는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이라고 생각하죠 자 믿음, 누림, 분별이 어떤 의미인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믿음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미국의 주요 지표죠 주식시장 S&P 500 지수입니다. 자 S&P 500 지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준되는 지수다, 중심되는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 자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죠. 미국이 기침하면, 그래서 한국은 감기 독감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림은 1990년대에서부터 2020년대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보아도, 보아도 굴곡은 있죠. 굴곡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우측을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굴곡은 있죠. 이 굴곡이 있었을 때는 올해처럼 매우 세부적으로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매우 크게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보면, 시간을 길게 보면 결국 성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의 지수 가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계속 오른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는 인간의 사람의 탐욕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더잘 살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지금보다 더큰 집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지금 갖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난 탐욕을 먹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굴곡은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어느 날 거품이 생깁니다 거품이 생기면 빵 터지죠. 빵 터지는 것을 우리가 경제위기,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그 같은 불국은 있지만 경쟁사의 비교, 경쟁, 즉 탐욕이 계속 대풀이되면서 계속 성장한다,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노자산관리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뭐냐 면요 누림입니다. 누림. 노후가 되었다는 것은 50대, 60대, 70대 그동안 많은 고생 했잖아요. 애들 키우고 정말 가장으로서 또는 한 집안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인내하면서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제 책임 다 했네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는 누려야 하잖아요. 자 누리는데 재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주택, 또 목돈 등을 월급처럼 자산의 연금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산의 연금화, 내가 깔고 있는 돈보다 매달 쓸수 있는 생활비를 만들면 좋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내 통장이 가난하면 인심을 쓸래야 쓸 수가 없죠. 근데 내 통장이 넉넉하면 아무래도 인심을 더 많이 쓸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재정을 제대로 누리려면, 누리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자, 재정 누림 세 가지 원칙인데 이것은 앞서 어떤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연금화, 그 다음에 크든 작든 목돈이 있죠. 또 목돈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겠죠. 세 번째. 정부 정책에 근데 뭐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등 이 정부 정책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세 가지 것들을 잘 균형 있게 관심을 가지면 노후에 재정을 누리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산의 연금화 적절한 목돈 관리 정부 정책 이세 가지는요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별도의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늘 동영상에서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연금화, 적절한 목동관리, 정보증권책 이것들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콘텐츠로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후 자산관리에 꼭 기억해야 될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을 한두 가지 정도로 제가 또 나누어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자, 일학천금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옆 모퉁이, 식당의 한쪽 모퉁이에서 한 서너 분 정도가 뭔가를 열심히 열심히 어논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열심히 나머지 세 사람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길을 쫑긋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과 제가 밥을 먹던 식탁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바로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기죠. 가상자산 다단계에서 돈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사기꾼들만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매달 20% 이자가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통장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기가 솔깃하고 또 통장을 헐껏 헐껏 쳐다봅니다. 거의 가상자산 다단계에 투자하려고 마음을 작정한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세 대단한 유혹에 지금 빠지고 있었죠. 매달 20%니까 1년에 240%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밥 먹고 난 식탁에서 식당 주인 눈치 보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밥을 먹고 더 고급 카페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카페갈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앞이 답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할 때는 그런 분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일락증거은 없다. 특히 노후에는 기가 얕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친절한 사람 말을 솔깃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돈판 가게. <웃음> 저도 믿지 말라고 다양하게 정보를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분별의 첫 번째는 일확천거는 없다.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자본주의의 성장을 믿는다면,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이야기했죠. 믿는다면 반드시 여유돈으로, 그 다음에 분산해서 투자하시고 또 오랫동안 장기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도 많이 투자시장이 빠졌죠. 주식 채권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유 돈이고 기다릴 수 있다면, 아까 첫 번째 그래퍼를 보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릅니다. 그죠? 기다릴 수 있으면. 근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 돈이 여유 돈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성장을 믿는다면 유혹에 빠져서 한 방에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유돈으로 분산 시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별의 두 번째는요. 진실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제한테 오셨어요. 요즘 전쟁, 전염병, 역병, 그 다음에 물가, 기근. 드디어 말세가 왔다.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분은 다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도 있다고 하고 주식도 있다고 해요. 그분은 다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런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반문했죠. 그분께 질문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돌려드렸냐 하면요. 전쟁과 전염병 기근 언제는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1차,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전쟁, 또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남북전쟁, 또 베트남전쟁, 셀 수도 없는 중동전쟁 등등.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입니다 고대로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국시대 삼국전쟁 또 중국 얼마나 숱하게 전쟁이 많았습니까 전쟁은 세상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라는 뜻이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요 당연히 비위생적이니까 역병이 같이 창궐합니다 그런데 전염병만 하더라도 그렇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메르스. 또에이즈는 어디로 갔나요? 그때 에이즈가 창궐할 때는 5년 내에 전세계 모든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콜레라, 장티포스, 스페인 독감 등등 지금까지 인류에게 닥쳤던 그 역병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새로운 역병들이 나오겠죠. 자, 전쟁과 역병이 항상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위기 관리가 잘못되면 올해처럼 물가, 그죠? 기근 오죠. 전쟁과 전염병이 있는데 어떻게 기근이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전쟁, 전염병, 기근 이것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최초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 그 다음에 물가 인상. 자, 드디어 자본주의 말세가 왔다. 그런 정보를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재산은 날라갑니다. 왜냐면요 왜냐하면 만약, 만약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 붕괴, 말세가 왔다면 그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은요,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이죠 자본주의가 붕괴, 말세가 되는데 어떤 것이 나한테 기중할까요? 아무것도 기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숱한 유튜버 등 숱한 정보의 홍수실에 살잖아요 이때 내 재산을 잘 지키려면 진실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정말 노후 자산 관리에 중요하다. 이점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눈앞의 현상으로 눈앞에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작하는 정보들 많습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대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던 자본주의의 성장, 자, 그것을 잘 믿으면서 나의 노후자산관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자산관리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약속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콘텐츠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관련해서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